아또 봐. 5 a r s 네, 자. 영어로 아 말씀 어이걸왜 뜯어? 었 아, 그거 하려고? 어머머머 어머머. Hi, f l i n k s For you guys. Oh. I love you. 오다 oh. <웃음> <웃음> oh. <웃음> 자기가 할 것만 하기 오늘 o oh. 오 o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와아 모여봤는데요.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해주셨다고 해 아, 저희를 위해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케이크겠죠. 그럼... 언니가 한번 먹어봐요. 안돼. 아, <웃음> 안돼 검정일 것 같아. 이것도, <웃음> 이것도 여기. 저번에 먹볼어요 제가 저번에 안돼 안돼. 저번에 먹어. 이거는 핑크색도 검정색이고요 보라색 은렸어요 파란색이었나? 검정색이었어요. <웃음> 아 그때 너무 놀랐고 내가. <웃음> 나는 여기 아, 이걸 가...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요? <웃음> 어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와 아, 먹어도 돼? 그거 맛 이상할 것 같아. 이거는 초콜릿 제가 도전을 같은데. 해볼게요. 그거... 제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웃음> 오케이. 극단적인데요? <웃음> 오, 오! 오 완전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 <웃음> 한 10초만 기다려요. 아 알겠습니다. 상태를 한번 봅시다. <웃음> 괜찮습니다. 드세요. 아, 안, <웃음> 안 먹어. 사람. 지금 우리의 5주년 <웃음> <오준형 웃음> 케이크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먹어 <웃음> <웃음> 너무 오. 귀엽다. 케이크 이제 보인다 맞아. 저희가 이제. 저는 이거 안 되나요? <웃음> 아 다들 지금 카메라만큼 긴장하신 거예요? <웃음> 맞아요. 어려운 말을 뭔가, 뭔가 어색한도 안 하시는 게 <웃음> <뭔가 되게 웃음> 말이 돼요. 이거 지금 저희 되게 자유롭게 하기로 해놓고. 그럴까요? <웃음> 맞아. <웃음> 진행 좀 하시죠. 뭐 제가 <웃음> 진행하고 있어. 네, 제가, 제가, 제가 진행을 하시죠? 하고 있어요. 이게 당당히 저희는 저희끼리 얘기해도 재밌어요 이랬는데 맞아 맞아. 아 왜냐면 하림 짱이 좀 내가 저희는 원래 좀더 캐주얼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일이 커져서 점점 이제 막더 멋있게 축하해야 를 된다 이러다가 멋있게. 약간 너무, 너무, 너무 차려지니까 저희가 어 그럼 이거 캐주얼이랑 좀안 맞는데 이러다가 시작해 버린 거죠. <웃음> <웃음> 약간 작년, 작년이었죠네 숙소에서. 숙소 어? 아. 재작년이 아니었어요? 어? <웃음> 우리 4주년 아, 아, 네작 3주년이었네. 왜냐면 3주년, 3주년, 3주년 때 우리 엘사였잖아요. 시간이 진짜 맞아. 빠르다. 크스토프 왜그래. 그스토프아 올라초에 남았다, 예. 아아 아, 맞다 그게 벌써 2년 전이야 숙소에서 와 너무 빠르다 음. 그때 너무 우리끼리 배우고다. 재밌게 놀았어서 약간 그걸 생각하고 기획했다가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웃음> 되게 다시 긴장 모드로 컴백 모드. 라이브를 하는거 컴백 <웃음> 세팅을 이렇게 멋있게 해주셔서 그런 뭔가 스포 조심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웃음> 약간 스포 금지 공간인가요? <웃음> 맞아. 다들 더 무비도 보셨나요? 네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맞아 <웃음> 아, 못 댓글 못 본다 읽어봐 여기 댓글 아, 안못봐요못 봐요 여기 네. 댓글이 우리 댓글 못봐아 아, 근데 확실히 있을 아, 진짜 확실히 이사들과 이사 분장했나 봐 내가 알아내 줄게. 아직까지 어? 댓글이 아니야. 그렇게 막 많이 쓰고 어, 있지 않아요 봤어 진짜 아, 그래. 아니 엄청 느린데요 내가 해결했어 느린 잘했어나 음. 뭔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 오디오가 비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아이패드를 열심히 볼 때가 아니에요. 네, 그멘트를언서 <웃음> <코믄트라> 자금. <웃음> 뭐, <웃음> 그, 그, 그, <웃음> 네, 최근에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 아, 네? 야, 이게 뭐야? <웃음> 아, 잠깐만요. 저 오랜만, 오랜만에 본. j e n n I love you. 아니잖아 이 네. 요즘 맨날. 저희 매일 보. 제 최근에 계속 매일 보고 있는데. 블링크가 뭘 물어봤어요. 지수, is that w i k Is that we? No 언니, 여보가 다지 않아요? <웃음> 너무 예뻐요 새로운 색깔 너무 마음에 너무 들어 너무 이뻐 땡큐 리사, 너는 따은 머리에 너무 귀엽다 고마워 깜찍 아, 이게 <웃음> 왜 깜치기. 인형 같았는지 기억이 났어 아. 최근이 이제 최근 작년에부터 지금까지 그 상황 때문에 팬분들을 많이 못 보니까 이 아, 시간 개념이 맞아. 엄청 달라진 것 같아. 막 실제로 맞아. 못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진짜 안 본지 오래됐어. 이게 나는 진짜 됐 1년 됐나 이러고 있다가 태혁이 까 2년 정도 1년 됐다고. 넘었어요. 맞아 1년 넘었어요. 이, 어... 이 슬픈 상황이 이... 그니까요 예전에 이 슬픈 근데... 상황을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주실래요? 시작. 안 잡아주고 계셨어 <웃음> 더 슬퍼 더 슬퍼 어, 안 잡아줬어 안 잡아주셨어 눈물까지 갈게요 <웃음> <웃음> <저> 너무 티 나잖아 <틴하잖아. 웃음> 눈물이 안 나와요 <웃음> 아나 리사 저 머리 너무 <웃음> 왜? 귀엽지? 뿔머리 <웃음> 아니 리사가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저거를 다 올리면은 옛날에 혹시 그 자라세요? 저희가 투어 갔을 때 콘서트 끝나고 이제 팬들이랑 인사하는 자리인데 리사가 저저 뿔머리 뿌까머리 뿔머리를 딱 하고. 되게 큰 잠발을 입고, 되게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나 아, 모르겠서 웃기면 크게 나. 아, 예, 뭐요 몰라? 얼굴 요만한데 몸 이만하고, 촉감한 인형이 있기 때문에. 음, 나 너무 웃기다. <웃음> 난그거 제일 좋은데, 그거 제일 좋아. 나는 저 머리 할 때마다 그 사진이 너무 떠올라서. <웃음> 진짜 웃기다. 나 찾아봐야겠다, 그 사진. 그래서 사실 오늘, 그래서 음, 오늘 찾아볼까? 사실 이거 할때 언니가. <웃음> 맞아. 말리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밤만올린거예요더 아, 아, 아, 어, 많이 올렸어? 저거아다 아, 올렸지. 아, 양쪽 네. 양쪽. 그러면 은 진짜 음, 요만해지거든 얼굴이. 더 없어지는건지. 약간 그냥. 투어 돌 때는 그런 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머리 어. 바꾸고, 맞아, 막. 화장 바꾸고, 어, 바꾸고. 어, 화장도 바꾸고 이러면서 되게 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 드렸던 것 같은데. <웃음> 블랙, 블링크가 한명한명 한명 다른 하트를 해달래요. 아, 오. 네. 아, 새로운 하트? 음. 아, 요즘 하트 뭐가 있나요? 개발해야 돼. 개발을 해야 돼. <웃음> 지금 만들어야 돼. 요즘 하트 뭐가 있나요? 어, 이걸로 뭐 이렇게 하트 만들지. 아, <웃음> 어,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웃음> 위로 위로. 새로운 아이디어 된거 아니에요? <웃음> 위로 네. <웃음> 아귀여워아좀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어디에요 여긴가여아 귀여워 아이디어 괜찮았죠? 고맙아 좋겠다 좋겠다 아, 고마워요 아그렇네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요 안돼 아, 안돼 돼요, 안 돼요. 똑같아 겹쳐서 안돼요 새로운 하트 그래서 아, 이걸로 말? 하면 안돼? <웃음> 이걸로 이 것도 겹치는 것 같은데 안돼 안돼요 다른 어 됐어 됐어 야, 열심히 한다 좋아 좋아 어 우리는 뭐 해? 귀여운 언니가 진짜 귀엽게 나왔네 미사 씨. 어. 뭐, 지 새로운 하트 잠깐만요. 댄서잖아 할수 있어. <웃음> 할수 있다. 야너 내가 왜 깼지? 방금 내가 하고 있던 건데. 아야 그거 새롭지 않아. 아니, 어, 내가 아는 최근 하트 이 어? 여기서 끝난 그래도 거. 그래도 새롭지 맞아. 않아? 먹는 음, 하트. 새로 음. 새로 뭔가 새로 뭔가 본듯 새로. <웃음> 내 내를, <웃음> 내 내를 한번 봐봐. <웃음> <새로워. 웃음> 뭔가 본거 같은데 새로. 워가 근데 뭔 가. 다 불편한데 이거. 뭘 <웃음> 할까? 이제. 난 없어. 이제 그런 거 몰라요. <웃음> 이제 그런 거 몰라요. 누가 알려주세요? 요즘 없어. 뭐 진짜 뭐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유행에서 아, 봐. 내 하트 찾아봐봐. 어. 귀엽다. 그거. <웃음> 하트. 아, 보이, 아, 보이긴 보이네. 아니, 아니, 하트. 어. 알고보니 하트. 알고보니 알고 하트. 알고보니. 좋아, 알고보니 하트. 나는 없다. 또뭐 없나요? 언니 빨리 해봐봐요. 요즘 유행 하는거 없어요? Marry me, Jennie <웃음> 지나갈게요 Marry me, Marry me, Love it Marry me? Marry me OK We're married now j e n n y I love you Oh, thank you I love you too Thank you <웃음> <웃음> 이게 아직까지 어머, 어머. <웃음> <웃음> 댓글을 왜? 천천히 내려봤어 나도 여기 코멘트를 쓸수 있나? 어 여기다가 뭐, 말을 뭐, 하는 게 뭐, 어딜 까 아.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웃음> 제가, 제가 보낸 다음에 아 네. 올린 다음에 게스하라는 거지 Rosie, marry me 너네 진짜 그렇게 그것만 읽고 있을 거야 계속? Game, please! Marry me, Lisa! <웃음> Game, please! 라고 왔어요 어? 뭐? <웃음> 그걸 보고 있는 블링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 어떡해요 빨리 대처해봐요 지선이.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 네, <웃음> 이걸 <웃음> 뭐라도 어? 뭐지? 우리 저번에 우리 그 메이크업 순 순이 네. 점을 줬잖아요 네. 어, 이번엔 우리가 상... 는게 어, 아닌데. 네. 어,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게 아니죠. <웃음> 그러면은 헉 <웃음> 메이크업으로요? 아니 뭐 스타일링. 어, 스타일링까요 뭐, 네, 뭐 스타일링이요. 풀로요. <웃음> <웃음> 갑자기,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는 사람한테 긴장.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 룩? 하기. 블룩을 어, 전체적으로 오케이. 오늘의 이거 스타일이다. 저걸 이걸로, 이걸로 하겠어요. <웃음> 아, 모르겠 제가 한번 후려 볼게요. 아, 뭐야? 그걸로 포인트 해야 하는 거야? <웃음> 아, 알겠어요. <웃음> 어, 자, 오늘의 스타일링으로 할게요. 자, 갑니다. 3 2 1 뭐예요 나만 나고. 나도 <웃음> 아, 나고. 아, 오케이. <웃음> 아이 이둘 너무 솔직한데. 고마워. 그 <웃음> 이유가 뭐예요? 나 우리 너무 착했다. <웃음> 저 언니 오늘 되게 백설공주 같고. 아 나랑 그리고 포인트가 그리고 달라. 그리고 다행히요. 오랜만에 언니 다른데. 밝은 머리 해 가지고 뭔가 되게 신선하고 되게 아, 신선. 가 달라 이뻐요 다행히요. 나랑 <웃음> 포인트가 다르네. 뭐예요? 다행히요, 다행히요. 너 포인트 뭔데 왜그저 아까 골랐어? 이제 우리가 막한 그냥 먼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앉아있는 언니가 이게핸드폰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색깔 조합이 이게 완벽한 거예요. 손톱까지 해가지고 아, 살 맞췄어 있 Black and red and a little bit of white <웃음> 근데 언니 여기로 보니까 진짜 백설공주름 <웃음> 진짜 백설공주 같았죠? 근데 머리 색이 그런 까매야지전절 <웃음> <오늘> 골랐어요. <웃음> 제 뽀, 뿔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어, 이뻐요. 귀여워요. 이걸 마음에 나는 말... 널 고르려 했거든. 아니, 근데 왜안고르냐데왜안 골랐는지 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바지 주머니가 튀어나왔어. <웃음> 와, 와 이거 어주면 되잖아. 그럼 다정하게. 그럼, 제가, 제가 궁금해요. 그럼 저희 안 고른 이유가. <웃음> 네 <웃음> 왜냐면은 어디 한번 보자 어디 보자 <웃음> 왜안 골랐어요? 아, 왜, 여기를 너무 이거 이거 깜짝 이걸 했는데 왜안 골랐어요? <웃음> 이거 여기를 이제 한 명씩 지켜볼랬거든 나는 네. 근데 음. 너무 빠르게 카운트가 들어가 아,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했거든 뭐 자기 보면 이렇게 골랐어 나는 아, <웃음> 알겠습니다 믿, 믿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믿을게요 어, 좋아요 등1등 1등. 오케이 넥스트 넥스트 상품 이케이인데요 보시면 돼요. <웃음> 그러니까 성격 성격. 이어.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 안에 아, 케이크 그러면은 것일까? 네 죄송합니다 자네 네. 가장 갑자기 저기는 컵님 가장 기억에 남는 앨범 작업이 있나요? 아. <웃음> 할말 없어져서 어색해 <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앨범 작업 기억에 남는 그러면은 하나 둘셋 하면 한딱 번에 얘기하기. 어, 잠깐만. 잠깐만 곡을 얘기하는 거지. 5년 동안, 5년 동안. 오년 동안 어, 최최최최고 최고의 아니야, 기억에, 기억에 남만 남으면 돼.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고 제일 어. 기억에 남았던. 오케이. 어, 나, 오케이. 나. What I mean? 어,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만. 오나기억나 잠깐만. 잠깐. 어. <웃음> <기억나. 웃음> 잠깐만, 잠깐만. 됐어요. 자, 갑니다. 잠깐만. 네. 3 2 1. 굉장야. 다 달라. 분바너왜말안 했어? 분바람이라고. <웃음> 어, 진짜? 분바야라고 뭐 했는데? 넌 뭐라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뭐야. <웃음> 뭐야. 빨리 지금 말해. 하나, 둘, 셋. 피파람. 어, 너 따라하는 거잖아. 피파람 합쳐도 사실 내가 할수 있었어. 뭐냐? 그냥 따라하는 건데. 피파람. <웃음> 자, 그럼 이유를 제일 먼저 말해보세요 어. 어, 봐봐. 이유가 없어. <웃음> 아, 근데 저희 처, 처음 녹음했던 곡이어서. 그 네. 그날 기억나요. 그 어, 옆방에 뭐, 그 옆방에 지금 있었다가, 질문이랑 답이랑 매치안 되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뮤비였는데요. 어, 어, 뮤비였어요? 뮤비 앨범 작업. 어. 아 나도 뮤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앨범 작업. 아 신기하다. 다시 신기하다. 그럼 다시. 근데 그, 맞아요. 근데 저는 그그그 아. 그, 그 앨범 작업 했을 때 그날 기억나 가지고 아. 그 옆방에 있었다가 우리 다른 거 하다가 아. 갑자기 그 다른 맞아요. 방에 가 가지고 이제 시작. 하겠어. 음. 어 나는 뮤 비었나요. 나 가서 건비도 뭐, 맞지. 안 나는 둘다 앨범 작업이니까. 공바야 때 우리가 그그그그아 거기가 무슨 그 세트였지? 페트병으로 그 했던 뭐, 뭐, 어, 거? 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 페트병으로 <웃음> 그 신에서 그 우리 다 같이 막 발차기하고 춤을 아 엄청 아 많이 계속 계속 엄청 어, 많이 맞아. 추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그때 막 3, 4일 동안 밤새서 엄청 힘든 상태인데 이제 다시 그춤 말고 안무 말고 프리스타일로 막네 명이서 이제 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었고 진짜 힘들었다고막 아. 근데 더막 이랬던 어. 기억이 나. 거기 그시에 언니가 입었던 반바지 음. 제 거인 거 알아요? 음. 제 사복이었어요. 와 진짜? 네. 짜 이제 알았어. 네, 네. 아, 와, 나 들었던 거 같아 근데 내 사복은 내 사복이에요. 말했어. 완전 T M I네. 알았어 너 어. 바지인데 이지만. 거기서 모르고 나한테. 어 그런 것 같아 대박. 네, 제 사복이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그씬볼 때마다 와! 어, 내 바지야. 내 바지야. 바지 바지 이렇게. 신기 와. 제 바지 나줘. 이제 내 바지야. 어디지 몰라요, 이제. <웃음> 너무 오래돼서 소형행이는 뭐였지 불장난. 불장난. 근데 뮤비 생각한 거죠. 네. 어? 음, 어? 뮤비 아, 뮤비 생각. 어, 네가 놀렸잖아. 어디? 아, 그거? 아, 설마 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었는데. 어, 그때 <웃음> 아, <웃음> <너무> <웃음> 막, 저는 그때 뭔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불장난을 본 적이 <웃음> 어, <웃음> 없어가지고 불을 어, 아, 많이 이용했잖아요. 맞아, 노래가 불장난이니까. 제 기억에 리사가 막그불 사이에 막아 공을 위메해진 거? 어. 이따가 나온신이 <웃음> 너무 너무 기억에 나아가지고요그 그때 아무도 저한테 말안 해줬더라고요. 코가 네. 이렇게 까만. 까만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뮤비에 보면은 약간 이런, 이런 각도가 나왔었는데 정말 음. 음. 알아서 그런지 지주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살짝 약간 우와 우와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나는 휘파람 녹음할 때 우리가 녹음한 노래 중에 휘파람이 뭔가 제일 많이 바뀌고 <웃음> 음. 갈 때마다 새로운 음. 노래가 돼 있어서 막 오네 음. 어, 음. 막갈 음. 때마다 사이 음. 다시, 다시 녹음하고 음. <웃음> 그래서 갖고 되게. 기억이 i n g one, t 둘 o two, two, two, three, four, five, s 니까 근데 그 역시 블랙핑크. t nine, ten, ten, ten, ten, ten, t 그 n ten, ten, ten, t 들리에고그그 있죠. 그때 우리 마지막 그 마지막 훅 처음 들어보는 거 알아요? 그박아 바... 그 바... 맞아 아, 맞아 그, 그래서 그냥, 우리 막, 그래서 마지막 제일 마지막 네, 그, 노래 틀어주는데 그, 우리 막... 우리가 막 놀래가 지고이 뭐야 맞아 뭐 이렇게 웅장해졌어 막 이랬었죠 진짜? 어 맞아 어, 전... 기억이나? 네 어, 나도 왜냐면 그때 어 바꿨어 약간 어 이거 바꿨어요? 음. 음. 네, 그게 기억이나 그 순간이? 어. 네 어, 진짜 대단한데 <웃음> 너는 근데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웃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난 가끔 뮤비 보 이렇게 막어어제대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사례가 <웃음> 감동 보지만 그 아, 무, 데뷔 아저마셨어요 음. 데뷔했을 때그 뮤비 보면 가끔 놀어 이런 신이 있었나? <웃음> 막히파람에서막 아. 그때 말을 잠깐 탔던 신이 음. 있는데 그게 음. 원래 엄청 막 아, 맞아, CG와 원래. 막 되게 그런 게빨이될 뻔했는데. 네, 상황에 그못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음. 진짜 1초 들어가자. 가끔 다시 보다가 이런 시를 찍었나 아예 음. 기억이 없어. 내가 막찍었던 어.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막한 달인가 만에 뮤비를 3개인가 찍어갖고 음. 진짜 약간 따다다. 다음 뮤비 약간 어, 이런 우리, 느낌이었어. 우리 같고. 스테이까지 찍었었잖아. 맞아, 맞아. 그때 진짜 울었는데. <웃음> 너,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자 그럼 다음은 가장 마음에 드는 네. 의상 지금까지 입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어, 모든, 모든 모든 의상 중에 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안 돼, 안 돼. 냐 골라요? 예. 고수 없어요. 아니, 아니, 지금나요. 아 제일 생각나거 아, 생각이 집 가서 아, 아, 이게 더 나은데 이러면 나중에 따로 아, 리버스에서 봐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 기 기억... 몰라. 아, 나, 나 기억나는 거 있다. 기간 알려 주세요. 지금까지 말고. 지금까지야? 아, 아. 오늘 이 옷도 포함이야? 오. 어. 자. 잠깐만 나 하나 도 생각해 잠깐만. 뭘 하얘졌는데? 아 잠깐만. 모든 거 오케이. 나 보이가 하 있어 진짜야. 머리가 하얘졌대. 밑에쪽? 아 자기 의상이요? 응. 아니면 <웃음> 아니면 전체 의상이요? 전체. 아, 아, 아. 사복까지는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막. 자가 아 그룹으로 좋았던 거 아니, 아니, 아니면 아니, 개인으로도. 나나 나만 뭐, 생각해. 뭐, 그 나만 생각해. 시상, 시상식까지 이렇게 막 어. 어, 진짜 이건 어려운데? 어려운데? 나왜 갑자기 자, 그냥 떠오는거 얘기해 주세요 전 갑자기 옛날 의상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도. 최근에 입었던 게 어떻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너무, 너무 바빴어서 그런가? 나는 그때가 생각나 그 마지막처럼 아. 때그 아, 아. 마지막처럼 때 어, 교수 어, 밖에서? 어. 야외에서 한 거? 맞아 교복 같이 음. 입었는데 핑크색 맞아, 치마 맞아, 핑크색 그거 핑크색 입고. 치마랑 막 엄청 큰 핑크 보 하고 그 장이었는데, 이 리본 맞아 맞아 음. 리본 어 핑크색이었어요? 서울 아니었어 거기 어, 맞아. 막 되게 멀었던 부산인가? 부산이었는데 짚갈대 부산 좀알았 맞아 같아. 엄청 슬픈. 멀었어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맞아 우리 야외에서 완전 너너 주황 머리고 응. 야외에서 막 우리 진짜 덥게 막 했던 거 기억나? 마지막, 마지막 음. 어, 음악 방송 어, 아, 네네, 엄청, 아, 부산이었나? 야외. 어, 부산이었나? 야, 왜, 어, 맞아. 아, 부산 아닌가? 약간 맞아. 그런 데였어, 왜냐면. 아, 진짜 더웠었어요. 그때 내가 다른 치마를 입었어야 되는데, 막, KTX 타고 왔어, 치마가. 진짜? <웃음> 어. 그런 건 어떻게 기억해? 어, 왜냐면 내가, 그거. 어, 이 치마, 이거 아닌데, 이래서. 음. 어떡하지 이러다가 케이티엑스 대박 치마가 <웃음> 누가 <심하게. 웃음> 그래서 언니는 그때 교복 그 그, 그 그, 레전드였대요 그, 그뭐 아웃핏이 어? 제일 기억나요 아그 아웃핏이 제일 마지막처럼 핑크 교복 어. 레전드 <웃음> 누 알고 어. 있어 나랑 같은 생각한 거야 너가 말하고 말한 거그 <웃음> 그게 왜 좋냐면 되게 뭔가 다시 할수 없는 딱 그때 그 느낌인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났어 음. 뭔가 딱 생각나? 마지막처럼 때할수 있었던 전 지금 진짜 너무 나나할것 같아, 너 거. 저 그래서 지금 쉬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생각 솔로가 있잖아요. 어. 그럼 잘 그거 얘기하면 좀더 쉬운. 최근에 생각이 나는 게 음. 아니야. 나는 나는. 근데 오늘 있어. 블랙핑크 5주년이어서 우리 활동 중 하나로 골라줘야 돼. 아, 너무 많 너무 그럼 많은데. 그럼 저, 저 먼저 해도 돼요. 어. 저는 그 <웃음> How You Like That 때그제 개인 씬그시장어나 어, 그 그, 거기 얘기하려어너 먼저? 어, 저? 어. 저 거기 제일 아, 마음에 들어요. 멋있었어 그때. 오, 나 거기 얘기하려고 했어. 진짜? 어? <목소리> 야, 역시. 멋있었어. 내가 너거 알려줄게. 아. 너는 코첼라야. 오 여기 과거에 코첼라 얘기 했었어. 그래서 아. 내가 딱 얘기하려고 했거든. 저는 근데 오히려 그첫 번째 주에 의상이 좋았어요. <목소리> 개인 취향으로. 음. 근데 너 되게 눈썹 많은 위에 분들 이렇게 분들께서? 붙이면 언제야? 그게 아마 두번째였어요 두 근데 되게 많은 분들께서 그 두번째 의사를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진짜? 앞으로는 첫번째 영상을 <웃음> 참고해주세요 언니는? 나는 나도 근데 <웃음> 나는 그 옷을 내가 직접 이렇게 받아와서 그런지 내가 그 옷을 가졌거든 음. 그러니까 분바야 때그 교복 있잖아 하얀색 하트그아 알아 아그 거울씨? 그 화장실. No. 거울 어, 어, 맞아, 맞아. 어, 언니가 먹지도 않아. 음 언니가 립스틱 이렇게 막. 어, 맞아. <웃음> 맞지? 막. <맞아>. 막. <웃음> <와. 웃음> 어, 딱 그렇게 했어. 엄청 힘들었어. 아, 그런 건 진짜? 처음, 처음. 왜냐면, 아, 우리가 처음 힙하람은 조금 잔잔하게 찍었잖아. 어. 우리가 그런 게 없었잖아. 우리 막. 근데? <웃음> 어, 잠깐만. Congratulations for 100 million. y a h Thank you! <웃음> 근데 <웃음> 왜냐면 나는 분발 할때 진짜 어려웠던 게 처음 막 그런 걸 해보는 거 우리가 막, 막 혼자 막 약간 음. 음. 그런 거. 막어 이런 내가 음. 마이셀프로 마이셀프로 아, 마이 그리고 내가 막 하고 너무 어려워서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했는데 얘가 막그막 그막 자동차 타서 막 해가지고 막막 <웃음> <이러고 웃음> 내가 더 충격받는 거막 어제 뭐야 이것만 기다려온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기억이 없어. <웃음> 너막 자동차 위에서 날 먼저. 아! 나 그걸 직접 바꿔놓고. 그막 데, 데, 데, 박자에 맞춰서 그거 태지 오빠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아맞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어. 이렇게 하라고 그 했었어. 이렇게 하라고 나. 나. 역시 오빠, 봤을 이렇게, 봤을 이렇게 오빠 이렇게 오빠 댄스를 알려줬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어? <웃음>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나만 준비 안 됐던 거야. 군바야 때 태영이가 이제 저로이 트랜스피션 찍은 거. 이렇게 말을 이렇게 너무 기다리어 너무 웃겨. 또 뭐야? 그, 뭐야? 그, 트럭에서. 트럭? 그 아, 트럭이 있었는요이 트랜지션. 이, 아. 이 채영이가 이렇게 넘어오고 떨어져야 이제 더러워진 거. 뒤에가 너무 높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 뒤로 아, 넘어, 그냥, 그냥. 아니, <웃음> <웃음> 나, 또나 그때도 제일 었거든요나 <웃음> 그때도 관중석이 있었어. 어. <웃음> 이렇게요? 저 <웃음> 그냥 가요. 이렇게 어떻게 너무. 가요? 근데 이렇게 이런 가는데 진짜. 근데 뭐야 이랬는데 뮤비 나온 거 보고 오 어? 이걸 이렇게 그냥, <웃음> 그냥 이렇게 보잘 못한, 못한 일이네. 되게 다양한 다양한 동작으로. 했는데 가는데. 이게 좀 애매했어. 근데 그 중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그 맞아 이게 너무... 진짜 웃겨. <웃음> 우리 5주년인데 지금 비가 오고 또 맞아,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짜 아, 아, 아니, 저 오는 길에 막 아, 천둥까지 되게 음. 어? 이러고 있었어요 저 나도 나 돌면서 오다가 비 소리에 깼었어 우리 원래 스케줄에 비 많이 온다 하지 않아? 맞아 우리가 막 날씨를 쉬운, 안 좋게 어, 하거나 우리, 그, 우리 기억 안 나? 맞아. 그래서 우리 엄청 오늘... 우리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스크림 이벤트 기억 안 나?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맞아 <웃음> 저희 되게 그때 설레 왜냐면은 하기가... 우리가 그때 팬들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되게 그렇잖아. 크게 내서 음. 음. 그렇게까지 한게좀 처음이 완전 맞아, 크게 한게 처음이었어 갖고 막막 우리 이렇게 직접 주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해서 음, 음. 딱 갔는데 비와 비웠어. <웃음>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주고 싶은 <웃음> 오늘도 또 비가 온는데 근데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집에서 코지하게. 맞아. 비 맞으면서 음. 이 재밌는 브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 블링크 여러분들께 보고 싶다고 한 마디? <웃음> <웃음> 아, 생각났어요. 저희 그거 할수 있잖아요. 그 블링크 분들이 아. 리버스에 Q&A를 아, 퀘스들을 이렇게 해 줘서 저희가 이제 앤서 하는 타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위버스랑 브이앱이랑 친한 줄몰랐다 그래서 나도 몰랐어. 도 몰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해도 된다 해서 말하는 거예요. 위버스라고. <웃음> 근데 내가 맨날 위버스 가서 막그앱 아, 진짜 볼드 버튼 처럼했막 아, 말할 아, ]처럼 아, 그, 그수 없는 없어진다 하지 않았나? 아, 그앱 어떻게 내가 고 있어? 막나 모르니까. 아, 진짜 나 몰랐네. 근데 막 친하대. 그래서 빠르도 된대, 요 당당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핑크색 좋아, 빨간색 좋아? 나 빨강이. 어떻는 어, 빨간색해야 돼요. 너는? <웃음> 원, 핑크야. 어, 너한번 n <웃음> yes. 넌 핑크? 링할수 yes. 있는 사람. 없어요. 나. 저는. 어? 진짜 뭐 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어. 저글링 하고 있어. 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진짜 저글링 할줄 알아? 할 근데 이거 있는데? 너무 가볍지 않아? 오 이런 어. 아 근데 좀, 저글링은 <웃음> 좀 긴장돼요. 저글링은 계속해줘. Q&A를 하 아, 거. 계속은 안돼한두세 방이나? 시 와. 잘한 거죠. 이거 초등학생 때 학교에 썩었는데 왜 5년 만에 보여주는 뭐 거야? 그러게요? <웃음> 5년이라 저희 안지 거의 10년 한... 만에 보여주는 뭐 거야.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기억했어요. 아 내가 이거 할수 있구나. 음. <웃음> 원래 귤 먹을 때 무조건 하지 않아? 귤 먹을 때 맨날 2개로 하잖아. 난 2개로든. 두개로. 나도 못해. 뭐야? <웃음> 빨리 어, 나. Q&A 열었는데 우리가 방금 한 얘기였어. 뭐예요? What is your favorite album? 아, 다음 거여 <웃음> 열어볼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엄마 배 속이요. 이런. 그냥. <웃음> 어, 새로 어? 새로운 답변이다. 어? 엄마 배 속이요. 아 이거 you 다. Remember? 이거 이런. 다 같이 밥 하는 거예요. 아니 사가요. Only me? 오케이. 네. Okay, 과거로 돌아갈 Only.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오. 어 잠깐. 저는 그 우리 평가할 때. <웃음> 왜? <웃음> 근데 다시 <웃음> 여기를 <웃음> 못 돌아와. 다시 거기서부터 평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그 <그럼> 맨날 기도하러 <웃음> 또 다녀야 돼. <웃음> 진짜? 그 우리 네명 그 거의 마지막 <웃음> 뒷 부분 있잖아요. 그돌 떨어진 날 같대. 요 끝대로. <웃음> 어. 그때 그막 이런 막 되게 엄청 막 되게 막 이쁜 옷막 입으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아, 우리 한창 노력할 때. 노력할, 노력할 때. 뒤에 우리 생얼로 막 평가하다가 막 제니 영상이가 한번 공개되고 우리가 자각자각해잖아. 그러니까, 아, 아, 진짜 니까 언제 제 나왔지? 그걸 다시 찾아서 뜬단 말이야. 아,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잘해서 올라간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어 이거 이렇게 수 너무 한거 아니에요? 이거 올라갈 영상이 하고 찍은 거예요. 진짜 이, 진짜 어, 맞아. 진짜. 진짜 어, 시간이 흘러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 저 당황했다고요. 막 옷도 그때는 막, 막 중학생이고 이랬잖아요. 아 그래 그래도 아, 어, 장난 아니었죠? 아, 근데 스타일리시했어요. 아 진짜 막너저그 영상 많이 안 떠줬으면 좋겠네요. 언니가 <웃음> 언니가 최초로 이렇게 투톤 머리 그 이렇게 아, 투톤은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래도 화장도 안 하고 어. 맞아. 아 그래서 너 데뷔할 때 막. 어야 그래도 그거 계속 했는데 그거 해야되지 않겠어? 이러다가 너무 안했나? 안 했어요 아! 데뷔하기몇년 네. 전에 없앴죠? 네. 맞아요 아니 그게 진짜 제가 한그 사진도 열, 보고 열다섯 살때 부터 한한 4년? 동안 맞아, 계속 맞아. 계속 탈색 안에 했었어가지고 했었어. 언니 색깔도 엄청 많이 바뀌었지 않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보라색도 하고 맞아 기억나요 그래, 그랬어요 블랙핑크였네요 <웃음> <귀엽네요>. 머리가 <웃음> 그때부터 너연생때는 어, 머리가 블랙핑크였네요 너연생때 빨간머리도 했었잖아 맞아. <웃음> 이렇게 얘기하면 블링크가 보고 싶어 할것같아데 <웃음> 맞아 엄청 <웃음> 그 진짜 올 레드였어 그 다음에 맞아. 여기는 진짜 시뻘건 레드고 맞아, 맞아. 여기는 약간 짙은 빨간색 머리도 음. 잠깐 해서 그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억나요. 빨간 머리였습니다 이뻤어요. 이뻤어. 너 우리가 근데 안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어? 아, 우리 가 그때 그렇게 한게 좋았어?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새벽 거의 4, 5시쯤에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막 안무 안무가 안 나오는데 웃겨. 근데 계속 장난치는 맞아, 맞아. 게 너무 진짜라 그때 아, 아직 아니, 잘못 가. 가. 5시간 정도 진짜, 진짜 장난만 치다가 막 갑자기 정색. 진짜 아침에 들어왔어. 우리 막. 이제 화도 해. 그러면서 계속 <웃음> 웃어. 근데 그것도 한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3주 동안 되게 여유로웠 진짜. 아거 거의, 거의 다 만든 거, 거? 아니야? 근데 하기 뭐 며칠 전에 안무가 없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막 아침까지 밤새면서 나는 웃으면서. 재밌는 진짜 재밌었어요. <웃음> 나는 우리 전신 거울이 없어서 막 우리 의자 갖고 와서 그 맞아. 이만한 화장대 거울에 막 위에 선장까지 머리 닿으면서 서가 막옷 맞춰. 어, 옷 괜찮아. 막 이러고 아직 그 나. 아. 어? 근데 진짜 <웃음> 통했나 봐. 아, 진짜 미안해. 갑자기 어. 지금까지 5년 동안 활동하면서 각자 개인이 마음에 들었던 무대 스타일링 궁금한데 뭐야? 어떤 곡에 어떤 의상을 입었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았니? 오 뭐야? 우리가 너. 이미 다 답한 질문들이 여기 뜨네. 이제 그러니까. 아 차은희가 어, 할까요? What is your all-time favorite choreography of your songs? 오 I um. 라는 사람이 물어 누나 안 그래도 안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제일 기억에 남는 안무 연습. 안무 연습? 어. 안무 연습. 이거는 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닌가? 기억에 남는 안무 보자. 차가워. 하나둘 세 하고 얘기해 보자. 어? 기억에 남는 안무 연습. 나 오늘따라 내 기억력이 안 좋은가? 안무 기억에. 안무 내가 연습? 내가 알려줄게. 안무 연습? 어나 있는. 데 <웃음> 어, 내가 알려줄게. 나알것 같아. 이 표정을 보면 알것 같아. 하나. 음... 안무로 보여주기. 네. 하나 음? 둘 셋. 아니, 와, 와, 언니. 언니랑 나랑 똑같은 거 했어. 응, 나랑 진짜? 언니 똑같아. 막, 야, 기, 우리 원래 안무 기억 안 나, 이거? 아, 이. 뭐요? 붐바야도 힙바람이 <웃음> 노래가 많이 바뀐 것처럼 붐바야는 안무가 아. 참, 우리 막 부르고 막. 아, 귀엽네. 우리 죽을 뻔했었어. 원래 안무가 나. 죽어, 진짜 죽을 뻔했어. 기억이 아, 잘안 나. 네. 아, 이게, 이게 지금 안무죠. 우리 네. 막한 명씩 막 안, 앉아서 막 부르고 막돌리고 음, 아, 제랩 파트에 기억 안, 나, 안 나요? 개발 얘랩 파트 예, 랩 파트 때 우리 최 그래서 가 랩을 하는데 우리가 해서. 뒤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기억이안나나좀 어. 기억 살짝 나는 것 같아. 말하니까. 근데 어. 엄청 많이 하잖아 진짜 많이 봤거든. 음. 이렇게 다이아그나 누워가지고 다리 올 맞아 맞아. 이제 완전. 노트도 아니야. 프로바 그건 했잖아 우리가. 아. <웃음> 진짜로 했잖아. 나 <동러 웃음> 어, <웃음> 아, 기억이 안 나. 나는 이거 뚜두때이 총이 아니었을 때가 기억이 나가지고. 어. 아 두려갈때 어우 어아 돼요? 아니 이거 이거 어,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어. 이 뚜두뚜두가 나오기 전에 안무가 이런 식이 이렇게 맞아 막이런 우리가 뮤비 막막막막아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뚜두두두니까 뭔가 이게 네. 뚜두두두 이런 느낌이 나야 될것 같다고 이거였어 맞아 바꿔버려청 총으로 딱 바꿨는데 이거 한 찍긴 했었을걸 심지어 이렇게 하고 모니터 보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은 그냥 바꿔버리면 혼날까봐 어, 맞아. <웃음> 일단 그것도 찍고 <웃음> 이것도 찍고 맞아요 맞아. 언니꺼 열어봐요 열어볼게요 What, motive, mo, what motivate, motivates you to keep going? a t is it? What is it? w t is it? w 게 a is it? What i t w is i a t i b l i n k And, blink. And, blink. And blink. Oh. Good answer. Nice. Good answer. Good job. 네, 맞죠? 맞, 되게 웃긴 게지선 되게 막 이런 가끔 브이앱이나 비봇스 이런데 보면 되게 세상에서 제일 스윗, 어서 스윗 걸인데 팬분들한테 여기서는 어, 어 이거 말고 안 해, 어, oh, you, oh. I like you 약간 이런 느낌이야. <웃음> 뭐 제가 어디서 막 언니가 제일 스윗하다고 막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나? 예. <웃음> 네. <웃음> 아, 언니가 언니가 나한테 스윗하진 않데. <웃음> 아, 어, 아, 생아잘 앞머리 생각해도 언니 스윗. 근데 약간 글로는 어, 스윗해. 언니랑 문자하면 스윗한데. 그냥 내가 맨날 너한테 뭐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 그게 그게 무슨? 그거는 루피의 어, 만들어 오라고. 제는 메이브 김희, 김희 말 만들어 팔찌 만들어 와. 맞아. 만들어서 줘. 고마. 아, 그것도 아니 고마워. 고마워가 아니야. 맞아. 맞아. 그거, 내가 뭘 만들어. 서요즘 유행해. 언니가 고마워. 되게 귀여운 게 많아요. 항상 막뭘 귀여운 거 하고 있어. 네 고마워요? 응고마워 어. <웃음> 그래서 어? 어 그래 <웃음> 어. 잠깐만 아직 고마워하지 마봐맞아 <웃음>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기네 또 뜯어볼래 여기 내가 하나 읽었어 Have you discovered anything new about each other during the five years you've been together? Like any funny habits or something? <웃음> 음... 나는 채용이가 저글링하는 거 처음 봤는데 <웃음> 그게 뭐예요? 뭐? 나도, 나도. 그러니까 세아 뭐? 아, 그거 어 몰랐던 사실? <웃음> 멤버 중에? 중... 니사가 음, 막 성악 그런 걸 되게 잘한다는 거. 아, 근데 아니야. 뭐? 아, 아니야. 이거 뭐가 어렸을 혹시. 때도 근데 뭔가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 저도. <웃음> <웃음> <웃음> 생각 중. 저도 생각 중. 언니는 처음 만났을 때랑 비슷한데요. <웃음> 나는 네. 저는 지수 언니의 검은 머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밝게 었을때 맨날 검은 머리를 해달라 했었는데 이번에 밝은 머리 를하 l 보고 e some day, even a palgum or go. Oh, d o n 다 m o v s e o s e t s e o t s r e t t t 각자 데뷔하길 잘했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언제인지 궁금하대. <웃음> 각자 데뷔하길 잘했다. 하 잘. 데 아, <웃음> 어, 어, 어. 아 근데 아, 이거 조금 다른 얘기가 <웃음> 다른 얘기 <웃음> 있 <있죠. 웃음> 다른 얘기인데 해볼게요그막 그러니까 해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막. 이거는 막 데뷔 초 때보다 그러니까 음. 지금의 아, 말이 안나오네 <웃음> 지금 적용되는 말인데 음. 해외에 갔을 때 되게 막 일을 안하고 있으면 음.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막막 막 진짜 바로 알아보거나 음. 이건 한국보단 좀 드물잖아 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음. 사실 내가 블랙핑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청 놀래는 거야. 막 놀래고 막 우리 를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음. 너네 노래 너무 좋다고 했을 때 뭔가 되게 되게 뿌듯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나를 만났을 때나 누군지 모르고 그냥 약간 그러니까 막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냥 뭐 정말 우연히 마주쳤다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가 음. 처음에는 그냥 일 이렇게 일반인 분들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블랙핑크 얘기했는데 막 헉, 너무 좋아하니까 음, 되게 으쓱으쓱 음. 막, 으쓱 막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웃음> <웃음> 맞아요. 아, 막 I'm 진짜 올라올까? <웃음> 진짜로 <I'm 올라왔어. 웃음> 이렇게 되서 얼마나 올라갈지 알겠다. <웃음> 그때 되게 뿌듯한 느낌이 음. 들었어. 나는 음. 나도 완전 다른 얘긴데난 내가 한번 리사랑 미국 갔을 때 우리가 길을 걷는 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외국인 분이 막 에이 막허 이러는 리사가 막 에이 막이런안쪽을 했어. <웃음> 아, <좀 그랬어. 웃음> 아, 아는 사람이야? 아니, 음, 아니? 그래. 진짜? 근데 진짜로 나는 왜냐면 아, 아, 아, 이게 막막이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해. 아, 막,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진짜? 그러고 지나갔어. 그래서 아. 내가 막 우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러면서 할... 이렇게 아는 사람을 아. 만나. 내가 이랬는데 나 <웃음> <난> 몰라. 이랬는데, <웃음> <웃음> 되게 정말 친구의 정말 절친처럼 <웃음> 음. 이렇게 다가오면서 막어 하이 oh, 아. 이렇게 아. 그래서 어 음. 하이 oh, 이렇게 아. 하고 아. 그냥 지나갔어. 아. 어, 그거 그래서, 리사만 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 아, 되게, 나도 되게, 되게 좋았어요. 어, 되게 너무 캐, 살짝, 우리도 그저, 알아본 것도 신기했는데. 저그 목격담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목격담 있었잖아요. 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네. 진짜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웃음> 저를 <웃음>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웃음> 그런 경우가 많긴 하니까 <웃음> 어, 우리가 네, 맞아, 살다 맞아. 보면. <웃음> 어, 짜웃 <진짜 웃음> 근데 심지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그럴 줄 알았어. 저저 올린대요. 이렇게. 아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몇개더 할까요? <웃음> 그래. 줄까? 응. 빨간색 핑크색. 아 빨간색 주세요. 그거 주세요. Oh, uh, Lisa, how <웃음> is the whole l oh! <웃음> How how is the whole L, how, how is the whole l family라고 누가 뭐라고. The L. The, um <웃음> uh, but, well, I have I have, I have a new new, um, new member? family member. New yeah. family member? Yeah. Oh, 오늘 member. 아 오늘 데려리곡아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딱 소개해 주셨는데. l i n e for love. love. 진짜 이 노래는 러브게 됐어요. What 진짜 love love love love love. 러브 love. Love, 진짜 너무 귀엽죠. Love 어떤 느낌인지 알려 드려요. <웃음> m um, h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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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막 이렇게 부르면 오긴 하는데 제가 어 마미 마미 마미 하면 이렇게 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해도 오잖아요. 맞아, 맞아. 마미, 마미. <웃음> 우리 다 사랑에는 <웃음> 그 처음. 러브는 왜것 같아? <웃음> 어. <웃음> 그 <웃음> 인정해, 인정해. 너한테 제일 먼저. 맞아요, 맞아 He's a good boy. He's, He's a boy. He's a boy. 아무 말더 부여서. 근데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더베르만이랑 그 러브. 어울려. 근데, 저, 그래요? 아. Congrats on your new family. member. Thank you. 그래서 지금 헨크랑 만나게 해주려고 오, 지금 잡고 있어요. 날날 날 잡고 있어요. 언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 어 언제 시간 k you. Thank you. Thank 습니다 Thank <웃음> 어, 저, 미쳤지? 저, 하나, 저, 이거 네네네 읽을게요. What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you have learned about each other during these years? 어, 거의 비슷한 어, 거, 해, 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 아직도 카메라 울렁 증 있는 거 너무 웃긴데? 난들 벗 e a 그럼 이거 한번 답해 주세요. 네. 서로에게 닮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닮고 싶은 어. 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얘기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닮고 싶은 부분에. 그러면이 어, 이쪽 멤버의닮고 네. 싶은 부분. 리사부터 시작할게요. 응 어, 어 영이영이를닮고 어. 싶은 네. 부분 <웃음> 어, 잠깐만. 너무 많아. 잠깐만. 닮고 싶은 거 하나만 고르자면은 우리 로제 기대한다. 기대한다. <웃음> 닮고 싶다. 닮고 싶다. 어, 어 닮고 싶다. 닮고 싶다. 닮, 어, 때로부터 때로부터 닮고 싶다. 없, 아, 근데 채영이, 채영이, 그 이렇게 계속 업이 업. 하이 텐션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음? 그건 뭐야그 너야 그거는 아, 그건 너야, 그그 너야. 아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와, 목소리만 커지지. 목소리만 커지는 거지. 로제는 되게 촤촤 이렇게 뛰어다니는 <목소리> 거지. 키는 매력? 네. 아 어, 그런 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가 <웃음> <그건> 저는 되게, <웃음> 저는 되게 그냥 이렇게. 만약에 남자라면 얌전하고 그 컨셉 바꿨어요. <웃음> 저는 얌전해요? <웃음> 저는 진짜 되게, 아, 어, 되게. 아, 음, 너 네. 8월부터 얌전하기로 아, 한 아, 하기로 아, 하기로 아 하기로 8월 8월부터 얌전하기 아? 처음 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아 그리고 아, 아니, 하나 더요 그 밥을 진짜 잘 챙겨 먹어요. 아 그거는 진그거고 싶어요. 맞아, 맞아. 음, 왜냐면 저는 놀랐어. 약간 조금 귀찮으면 안 먹고 그냥 음. 뛰거든요. 그 맞아, 맞아. 끼를. 근데 음. 채영이. 끼. <웃음> 아 <끼리> 그, <웃음> 그, 그 끼. 그. 어. 그 끼. 맞아. 음. 맞죠. 맞아. 맞아. 맞아. 데 채영이는 <웃음> 되게 잘 챙겨 먹어요. <웃음> 맞아 아침 점심 저녁을. 그 그건 닮고 싶어요. 네 어디서도 차에서든 대기실에서든 다잘 네. 밥심입니다, 여러분. 밥심. 모든 <웃음> 한국인 하듯이 한국인 해결합니다. 한국인들. 로지는 스트레스를 받나요? 밥으로 해결하세요. 아 그런 마인드. 로지는 언니 뭐 어디 다 저는 어, 방금 좀 생각해봤는데 뭔가 언니는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취미를 되게 어, 잘 가지고 어아 맞아. 아 아, 맞아? 너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아기자기? 아기자고 하고 근데 취미를 그러니까. 하니까 아아 뒤로 아니 근데 취미도 캐릭터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언니가 막막 언제는 막 귀여운 브레이슬 같은 것도 만들고 언제는 또막 어떤 액티비티도 하고 막 아, 되게 막 재밌을 것 같다 되게, 뭔가, 되게 멋있어 그래도 되게 그런 걸 보면 되게 소녀소녀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막 언니는 또막 드라마 막 리드 같은 것도 막잘 보잖아요. 영화를 그러니까 그런 많이 봐요. 난 지금 이걸 보고 있어. 난 지금 뭘 하고 있어. 이런 게 항상 있어서 그게 되게 전 심신병이 심하거든요. <웃음> <나도 좀> 부러워요. <웃음>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취미를 자주 갖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금방 금방 질려가지고 <웃음> 아, 한 가지만 끌래 막. 음, 한씩사 년씩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근데 그 그래도 순하게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나. 근데 그게 음, 그게 더 좋을 거 걸요. 진짜. 계속 새로운 거한 네. 해보, 해보는 맞아요. 게 닮고 싶은 거라면 좋은 거겠죠? 닮고 네. 싶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웃음> 어 저는 음 나는 아, 약간 너무 포괄적이야. 지수 언니의 성격 어때? 언니의 성격. 나무처럼 귀찮아요. 아, 이게 약간 좀더 성격 닮기 딱했어요. 구체, <웃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웃음> 규체적적 <웃음> <웃음> <내, 웃음> 내가 막 나는 좀 아, 내가 봐도 좀 가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지수 언니랑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순간을 보면. 아, 음. 나는 왜 저렇게 간단 아까 그러니까 간단하게가 아니야. 더 그냥 정확하게 확실히 그냥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좋거아요난 음. 예를 들어 누가 막. 어, 나뭐 머리를 뭐 염색을 할까 음. 막 이래 그러면 막 같이 음. 고민이네. 아, 막아 <웃음> 잠깐만 막 어플 한번 해볼까? 막어 잠깐 가발을 써볼래? 막 이런데 음. 언니는? 음난 블랙. 약간 이렇게 해야 하나? 하나. 그러니까 그 맞아. 자기의 맞아. 취향이 되게 확실한 맞아. 그 맞아. 그런 게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런 네. 그런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되게 솔직해요. 네. 어, 우, 우리가 이제 최고. 언니한테 막 의견을 물어볼 때는 되게 솔직하게 네. 잘 이렇게 네. 해줘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지 <웃음> 저 아니야 리사? 아유 리사는 어 뭐야 뭐? 야오 어, 어, 뭐야 정말 저런 어, 거 진짜 진짜. 저런 거 저런 거 하이 텐션 그 <웃음> no 리사는 카미래요 카카 카만 거 담고 싶다 해줘요 카만 거 아니 리사는 뭔가 되게 모델 같은 어 뭐야 윙크 모델이가 같은... 많고 어 댄스 어. 댄싱 머신 어, <웃음> 어. 롱다리, 롱다리. 어. 별로 없네요. 뿔머리, 아. 뿔머리. <웃음> 오늘 이따 해줄까? 뿔머리, 뿔머리가. <웃음> <웃음> 아니 리사는 너무 춤도 너무 잘 추고 제가 이렇게 직관하면 너무 크게 느끼거든요. 이거를 <웃음> 직관, 직접 보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영상으로 볼 때보다 음. 직접 보면 더 음. 감동이 큰데. 저는 이제 블랙핑크니까 볼수 있거든요. <웃음> 근데 진짜 직접 보면. <웃음> 근데 진짜 그래서 막와너 정말 막 숨겨왔던 댄스가 아직 남아 있구나. <웃음> 진짜 블랙핑크. 그래서 콘서트 가야 네. 리사 춤 추는 거 진짜 재밌어요. 나는 아, 네. 눈이 즐거워. 한손 알려주시죠. <웃음> 네한 손? 한 손? 한한번 알려주시죠. 아 춤을요? 예. <웃음> 네. 지금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 아니요 아니요. 안 <웃음> 열어봤어. 이런 거 이것도 방금 좀 <웃음> 맞아 취미로 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웃음> 어, 네 이거 다 빨리빨리 대답할게요 네 스피드 퀴즈예요 <웃음> 시작 오 아, 주년까지 멋지게 달려왔는데 데뷔 초에 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가요 언니들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데뷔, 데뷔 초에 아,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초에 오 어렵다. 어렵다. 자, 언니부터. 데뷔 초에 나에게. 응. 음. 잘했어. <웃음> 오, 잘했어. 오. 잘했어. 그 끝이에요? 어. 아. <웃음> 아 넘어갈게요. 영 <웃음> <웃음> 저요? 음. 데뷔 초. 나나 데뷔 초에 채영이한테 해 주고 말이 있는데. 어, 뭐요, 뭐요 <웃음> 어때? 궁금합니다. 채영아 채용. 지금 너가 1아홉살 스무 살이겠지? 꼭 트리트 먼트를 많이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쉽다 <웃음> <갑자기> 아쉽다 아쉽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아지 축하해! 왜냐면 데뷔를 했으니까 배우는 진짜 엄청 오랫동안 저희가 엄청 열심히 아, 막 연습하고 막 정말 인생을 다 담아서 막 연습하고 동물하나요? 막막네 그래요? 네, 집에서 멀리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말 축하한다 아, 음. 스윗하네요 미사씨는요? 저는 그냥 제 스물살 때 약간 저는 그때는 뭐 라이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말 약간 말 되게 적었었어요. 음. 왜냐면 그 한국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실수할까봐, 맞아, 단어도 틀릴까봐 되게 무서웠는데,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더 자신감을 가져라. 네, 네 자신감을 가져라. 가지고 그냥 네, 그 아, 어차피 틀려도 제가 지금 방금 틀렸는데도 다 음. 이렇게 커렉트 해주고 음. 다 지금도 알아들어주니까. Oh, 네. 네 대기실에서 한국말 되게 잘했는데 좀 <웃음> <웃음> 실수할 저, 수도 네. 있으니까 저, 저, 저, 제가 실수 네아니요 <웃음>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한 네. 명씩 탁탁탁탁 네 블링크와 다시 대면하게 될날 무엇을 하고 싶어요 <웃음> 어. 뭐엇이 되게 느린데요? 뭐 까뭐할 거야? <웃음> 되게 싫어. 뭐 나는, 나는 나는 그냥 하고 싶어요. 학. 나는 그 콘서트 하고 싶은데. 콘서트 <웃음>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데. 저는 음. 셀카 찍고 싶어요 같이. 음, 어 진짜. 셀카. 나는 그럼 아이스크림을 나눠줘. <웃음> <웃음> 괜찮다. 좋아 좋아 좋아. 아이스크림을 다시 줄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음 질문이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데뷔 5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한 단어로. 네. 축하 소감을 짱. 한 단어로. <웃음> h a 어, h a 좋았다. 다시 다시 다시. 해. 시작. 해피 <웃음> 나도 있어. 채영이도 있어요. 영이도 시작. 땡 h 풀 어. 득이득이도 어, 나 지금 지, 진행하느라고 답변을 할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아니, 아니, 빨리 하나 둘셋 Love 아아 Love? You <웃음> mean Love? Love, Love, Love <웃음> 진짜 웃기다 <웃음> 네자 이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골랐어요 5주년을 기념하면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 블링크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바꿀게요 오 질문을 갖고 음. 노는 젠더. 음.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아 그런 게 있어요? 아, 아, 그거 너가 좋아하는 그거 거잖아. 거잖아. 알려줬잖아. 생 아, 아, 아, 컨셉. 아까부터 어, 그런 그 모션 뭐죠? 네. 뭐죠? 뭐예요? 그 뭐예요? <웃음> 진짜 너가, 나건 아니야? 너가 나 데려가는 거야. 맞아. 너가 나데려 아니 그 그거 그건 줄 몰랐죠? <웃음> 너가 그줄 음. 몰랐죠? 어, 한 명씩 소감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싶 네. 사람 손들고서 바로 하면 돼아 그래요? 먼저 해야 되나? 아네 먼저, 먼저 아니야, 하세요 아니요 아니수는 들었는데요, 안 들었는데요. 아, 먼저 하세요 예. 롯데 들었습니다 음. 어 뭔가 그 저희 처음에 데뷔 딱 하고 팬분들이 그 저희 첫 무대 녹화 보러 와주신 거 보고 저희가 진짜 놀랬었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저희 사람 막 매니저분이 막 저희 우리 팬이라고 블링크라고 우리 팬이라고 저희가 막 응? 에이 설마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저희 팬이었던 네.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5년간 저희가 이렇게 너무 너무 좋은 어, 추억들을 쌓아왔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시간들이 어, 너무 너무. 어, 평생 영생기억에 남을 것 같고 같이 그렇게 막 처음에 막 설렘 설렘 이러다 같이 막 월드 투어에서 막 만나고 막 이런 거 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막 요새는 또 많이 못 만나기도 하고 또나 앞으로는 또 만나는 날이 또 돌아오겠죠 이렇게 어, 이런 많은 일들을 같이 경험해서 너무 너무 기쁘고 어, 늘 옆에 있어주고 살아계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진현. we know that a lot of um, blinks around the world are watching this right now and i was just talking about how i feel like we have a lot of memories together over the um five years we've been to, it's half a decade if you think about it so <laughs> it's pretty it's, you know it's something mm -hmm. um but yeah we're just very grateful to have you guys um to grow up with and you know just just everything we're very grateful so thank you so much and we love you yay <laughs> oh oh <laughs> 5주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기보다 저희한테는 되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저희가 넷이서 같이 한지한 한 1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뭐그 안에 이제 블링크도 저희와 함께 합류해서 <웃음>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뭐 앞으로 남은 날들도 많으니까 같이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은 우리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길 바라며 다음 뭐 6주년 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도 음. 할수 있기를 진짜 바랄게요. 다들 너무 축하해 줘서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하고 우리 멤버들도 어어, 역시 아, 멤버들도 뭐요 멤버들. 어, 사랑해요. 러브. 사랑해. 사랑 진짜 듣고 싶은 음성 메모로 내가 보내놓게. <웃음> 진짜야? 어 근데 한 <웃음> 언니가 사랑한다고 저희한테 아, 얘기 한적 없는 것 같은데. 해주연 언니. 진짜 방준현, 오주년, 잖아요 오주년이 아아아 사랑해. 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너무 복수 못 보고 지금 너무 속이 아, 아파 저는 이런 말을 잘못 하거든요. 설렁이쳤어 우리. 와설렁이어요나 오늘 되게 행복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 아싸 짤로 남겼다. 아싸. 아. 내가 막 돌려봐야지. 계속 돌려봐야지. <웃음> 계속 돌려봐야지. 다, 아니, 근데 반응이 더 이상해. 들를 <미를> 막아. <웃음> 아, 아 뭐야? 들어본 적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긴하다 오준현 좋다, 좋다 좋다. 오준현 좋다. 좋다, 오준현 좋다 <웃음> 다음 다음, 다음 나, 나 할게요. 아 나, <웃음> 나 리사 할게요. 뭐야? <웃음> 표정. <웃음> 어 일단 처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커왔잖아요. 같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뭔가 저는 오, 벌써 5년인 것도 뭔가 되게 약간, 어? 벌써인가? 되게 5년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음. 않은데 근데 저는 뭔가 아직도 진짜 신인 같아요 음. 제가 음, 음. 아직도 되게 완전 초반 느낌이 나, 음. 나긴 하는데 근데 5주년 오늘 5주년이니까 되게 음. 이, 이제 이 실감이 케이크를 보고 아 실감이 나니까 <웃음> 되게 뭔가 <웃음> 네. 어, 그동안 되게 많은 일도 많이 같이 겪었고 네. 우리 되게 막 콘서트도 했었고 막 해외 가서 월드 투어도 했었고 되게 아주 많은 좋은 추억들 같이 쌓았으니까 되게 너무 좋고 쌓아왔어. 쌓아왔어. 쌓아왔으니까. 저 저를 축하해. 추억, <웃음> <웃음> 야! 너야 네, <명>, <웃음> 너무 고맙고 되게 어, 저희 어뭐뭐지 어, 원, ่อ หมู- หมูชิเ링่อวันแบบเขา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อ่ึกดาวไม่ใจมาดูพวกเราทุกคนแฮปปี้ทุกคนลืมเรื่องที่แบบไปอะไรเงี้ยพวกเรารู้สึกว่าดีใจมากที่เราเป็นเหมือนเป็น 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พวกเรามาตลอดสิ่งที่พี่ n ี่ทให้พวกเราแบบว่าพยายามบอกรักบอกรักส่งความคิดถึงมาทางคอมเมนต์หรือ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พวกเราอ่านแล้วพวกเรารู้สึกอย่าง้แบบรู้สึกขอบคุณจริงแล้วมันบางทีวันที่วันไหนที่ดาวน์อะไรเงี้ยแล้วเราไปดูข้อความที่พี่่งมาเงี้ยมันรู้สึกแบบเฮ้ยมันเอ่อมันช่วยได้จริงค่ะขอบคุณมากนะคะ 띵큐야 띵기야. 태국어 좀 늘은 것 같아. 어, 나 근데 공부하려고 <웃음> <늦을> <웃음> 어. 공부 하려고 했어. 태국어가 늘고 있어? 나는 가끔 이래. 얘가 맨날, 나는 얘가 한국어 하는 거 제일 많이 보고, 응. 가끔 영어 하는 거 보고, 태국어는 진짜 뭐 이렇게 가끔 드물, 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너 태국어 하면, 너 태국어 잘하는 거 맞아? <웃음> 아, <웃음> 너 태국어 맞아, 맞아. 하면 알아들어? 맞아. 태국어 <웃음> 진짜 늘었는데? 어? 감사하 너무 듣기 좋은데요? 어, 감사합니다 저 되게 캄하게 얘기해서 아, 캄해졌네 아, 아, <웃음> 낯선다 <웃음> 아, 마지막 저는 멤버들이 다 좋은 얘기와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웃음> 짧게 끝낼게요 네. 어, 너무 자주 못 봐서 진짜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고 No no no no I'm trying to like think but like in my head like I was I had this in English yeah. but now I'm trying to speak in Korean it's just like a little n o t o h uh, a kid for me no, I just want to say I'm really really grateful and thankful for our blinks and we couldn't be happier mm -hmm. you know like with all the time that we spend together mm -hmm. and we're just so lucky to have everyone with us mm -hmm. with on this journey with mm -hmm. us and I'm I just wanted to say that rather than being like kind of sad and like you know emotional about not the situation we're in right now mm -hmm. um, I u really want to think about the future for us like mm -hmm. what's what's coming up next mm -hmm. for us because I feel like there's so many exciting things happening and still you know we're working hard on any anything that we can so you guys could reach out to us i n lots of different ways so mm -hmm. yeah today was <coughs> another day that we got together so we could talk to you guys because mm -hmm. we haven't talked to you guys in a long time as yeah, a group a and alive and I think there's more to come. So, uh... happy 5th anniversary everyone. 웅. Yeah. 괜찮죠? Wow.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웃음> 블링크 즐거웠나요? <웃음> 네! <웃음> 블링크? 우리 <웃음> 가 <주다가> 마무리 <웃음> 블링크 역할.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뭐? 나 <웃음> 주세요. 이거 하고 아, 끝나고오케이 네, 다들 오 주년을 오 주년에 저희 막 함께 해줘서 고맙고 시간 내서 저희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웃음>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더 무비도 많이 재밌게 보세요. 예. 맞아, 그 거기서 리사가 막나 깜짝 놀랐잖아. 아, 좀... 오, 맞아. 크라잉? 오, 현사의 크 맞아. 나이 메일이 나. 아니 제, 나 제, 티저보다 깜짝 놀랐어. 아, 제가 아, 이거 알았어요, 알아냈어요. 제가 이제 소금함 얘기 할 때마다. i get too emotional oh. 그래서 그래서 말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Oh. i'm 그동안. happy you're like speaking mm. out and oh. like you're being more confident I, because i i think i really like like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말 하고 뭐였어. 근데 i just get 너 완전 emotional. 깜짝, 내가 다울뻔 했잖아 그거 보고 오늘 마, 오늘 그 링크 분들이 더 무비에서 <웃음> 보고 같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재밌게 봐요. 봐요. <웃음> 재밌게 봐요. <웃음> 재밌게 봐요. 앞으로 6주년 때또 봐. 앞으로 아, 전에 아, 보겠지만 어금정이가 재밌볼 저희 안볼 거예요. 야, 야, 야. 6주년 때또 응. 이런 게어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런 매력 있는 것 같아. 그냥. <웃음> 보자매 매년 이런 애니 축하할 때 아, 막, 네. 막저 우리는 항상 크고 막 big p r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우리. 네. 저희한테도 이 시간이 되게 재밌고 소중한 맞아. 것 같아서 나름 트레디션을 지키려고 네. 이 시간을 음. 마련한 건데 오늘은 진짜 감사하게 이쁜 렇게 장소도 장소를 만들어주신, 만들어주신 건데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또 라이브로 만나지 음. 않을까 싶네요 내년에도 좋아요 그리고 see you soon 하면서 오케이 어 이거예요 어어 어,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우린 또 see you soon see you soon, see you soon. See you soon. 어, 이, 이거 이거는요 오케이 one oh. t 어어 다시 다시 다시 oh my God, no! 미안해요 너무 one t o t 이게 내가 무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했어 잘했어 안녕 안녕 나는 지우야 가슴 먹었다니 여러 개 <웃음> 유행어야 언니. <웃음> 어 빨개졌어?